어허! 어딜 두리번 되는 게요? 나에게만 집중하시오. 집중! 안녕하세요,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뷰왕 실록의 향기로운 뷰왕 세븐틴의 정한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 뷰티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한의 뷰왕 실록. 지금 바로 써내려 가보실까요? 음. 저희 팀 중에 제가 머리가 처음부터 제일 길었었어요. 잘생겼는데도 뭐 머리도 기니까 예쁘기도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잘생뿜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내 네. 잘생뿜을 완성시키는 거는 피부? 저는 음. 피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를 뽑겠습니다. 클렌징을 중요시하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잘안 쓰고요. 밤을 위주로 클렌징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 밤의 루틴은 일단 얼굴을 다 세안을 할수 있게끔 머리카락을 다 넘겨주시고요.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수분기를 다 없애고 밤을 덜어서 체온으로 좀 녹여줘요. 문질문질문질해서 얼굴에도 계속 문질문질 해주시다가 해면으로 세장 정도를 꺼내서 물에 묻힌 후 물기를 좀짠 다음에 너무 세지 않은 힘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워터나 클렌징 폼 같은 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그냥 물로만 네, 가볍게 세안을 하면 은 클렌징이 완료됩니다. 저는... 저는... 울고 싶지 않아 때의 컨셉이라던가 비주얼적이라던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머리가 확 짧아진 시기이기도 했고 탈색을 해가지고 백금발 머리 색깔이 백금발이었는데 그런 조화들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 컨셉과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저는 울고 싶지 않았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허 전성기는 티 전성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전성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웃음> 제가 관리는 되게 많이 해요 뭐, 비타민도 항상 아침마다 챙겨 먹고 근데. 몸에 좋다는 거 많이 챙겨 먹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체력은 13 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운동 신경은 제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운동들을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 저희 멤버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비법이라 할건 없고 그냥 제가 <웃음> 그냥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체력 약하고 운동 잘하는 거 요즘에는 그 게스 향수를 좀 자주 쓰는데요. 오늘 그 꽃향기 나는 향수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꽃향기도 좋아하고 했는데 오늘 향수의 냄새가 꽃향기라서 되게 잘 맞아떨어지고 향수에 즐겨 쓰려고요. 이제. 네, 앞으로. 제가 원래는 진짜 커이 유연지 향이 많이 났어요. 근데 멤버들과 같이 숙소 생활을 하고 막 하다 고막하 보니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 제살 냄새라고 해야 하나? 그, 그.. 냄새들이 점점 좀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제 향인 줄 알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만의 향이 있다고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는데 그걸 멤버들이 한창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안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 향의 이름은 구름 위에 천사로 짓겠습니다. 야, 구름 위의 천사의 향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상상 못할 향이 랍니다제 <웃음> 향수의 이름은 엔젤 오버 더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향수 네, 이게 또아 네, 앉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이렇게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장미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뚜껑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향수는 캐스에서 나왔죠 벨라 비타 로사입니다 음. 그럼 시향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향이 날지 뿌려서 하고 몇 호씩씩 음 상큼하고 달달하면서 어, 약간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즐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스 향수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더 좋아하는 나의 부캐 윤진호 그 다음에 운정환 윤진호는 또 랩하는 정한이고 운정환은 행운의 아이콘이죠. 저는 저는. 운정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운정안으로 살아온 것 같기 때문에 운정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억울한 별명, 지옥에서 온 요리사, 정안 저는 지옥에서 온 요리사를 <웃음> 더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작가님들의 방송 그 프로그램 재미상. 제가 부담을 안고 어느 한 명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지. 또 요리를 하면 맛있게 한답니다. 눕정아는 그냥 제가 누워있는 거 좋아해서 눕정아는 뭐 별로 억울하지 않고요 인터넷 레시피 보면 은다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제가 얼마나 억울하다고요 나의 입덕 포인트는 충격적 비주얼 충격적 비주얼 뒤 반전 예능감 두개 다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로 충격적 비주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반전 예능감에 또한번 빠지시고 회식 자리에서 더 자신 있는 것 소고기 맛있게 먹기 분위기 띄우기 저는 소고기 맛있게 먹기 인싸 기질이 있지 않아서 분위기 띄우는 거 정말 못하고요 분위기가 띄워진다 싶으면 저는 집에 가요 분위기 띄우는 친구들은 디노, 호시, 도겸이, 승관이 뭐 이런 친구들 어 아니요 그냥 몰래 나가면 돼요 뭐 t v 라기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면 몰래 나가는지도 몰라서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그냥 가면 되죠 다시 연습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보컬 라인, 댄스 라인. 저는 보컬 라인이요. 저는 보컬 라인이요. 지금 이제 멤버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퍼포먼스 팀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가면은 진짜 쓰러지지 않을까. 퍼포먼스 팀 친구들아, 너네가 있게 세븐틴이 더 빛나고 퍼포먼스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고 항상 응원하고 존경한다. 앞으로도 파이팅. 디노랑 원우랑 같이 개곡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추억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추억이 그 순간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추억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기를 해요. 근데 계곡물이 때마침 딱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제 주머니에 커피가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위가위 브진 사람 계곡물에 커피 마시기를 하자. 계곡물에 커피 마시기를 하자. 내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뷰티보다 제 TMI를 더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퍼스트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오! 꼭 부탁하오! 캐럿들 사랑하오 하니하오 러브하오 어딜 두리번 되는 게요? 여기 나에게만 집중하시오! 집중! 벨라, 비타, 류. <웃음> 저왜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뷰티 유튜버는 못하겠어. 이렇게. 어, 이게 왜안 나올까요?